A가 일단 외각인 경우를 먼저 확인을 해줄게요. 음. 이렇게 네. 됐을때 이친구를 A 이친구를 A 이친구를 B라고 줄게요 네. 그러면 우선 일단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음. A-2겠죠? 음.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삼각형이 있을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 면 여기는 a 플러스 b라는 성질이 있었죠. 이 친구, 이 친구는 a 플러스 b일 거예요.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잖아요. 이제 그러면 그 전체 값에서 저 안에 뭔가 원주각을 아중심각을 구해야 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ea 플러스 마이너스 가 비해도 뺀 것과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응. 중심각은 이비, 원주각은 비가 나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각과 성립한다. 그러니까, 음, 응. 원주각은 중심각의 1/2배다라는 걸알수있다